심판의 청 일단은 마력으로 진영을 분개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이걸 한꺼번에 잡는 욕심도 나요 두명 잡고 한명 이탈 예자 예. 이거 어그로 핑퐁으로 일단은 어 같이 스케 빼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네? 체력들이 없어서 갈고리한번그 다음에 접근마스터가 사라졌고요 아 이거 같이 내려가나요 혹시? 아 이거 홀리나이트도 같이 딱딱하게 맞춰! 어, 지금 보셨어요? 실버퐁태운의삼강 동기도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제 무빙이 쉽지 않은 거고 여기에서 못 버티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각성기 싸움에서는 파이리는 극장마상과 하나 빠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실버 폭태운 입장에선 두 개를 뺐는데 오히려 십내 선수가 물린다. 자, 그래서 그래도 1 0내 아직까지는 안 나와. 드립, 드립. 이 정도면은 예 스킬풀 십내 선수가 지금 다 돌렸죠. 이게 아직도 보호받고 있어. 네, 살았어요, 살았어요. 몬스터 네. 캐논까지 쏟아부었죠. 아이거린 때 배운 것 땡겨. 정! 와! 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미사일 그대로 다 들어갔고요. 정말 서카우터궁 자체가 이 각성기 자체가 빨간 익스플로전이어 아, 이렇게 또 분위기를 살려주나요? 네. 어, 네. 이렇게 프어쩔수 없이 승부가 나거든요 지금. 네. 여기 다 이타적플레이 선수는 한 번은 들어가야 될 생각을 하면서도 나머지를 지킬 생각을 이타적 와 들어오죠 하나 끌었어요 자, 지금 타까 선수가 헛거든요오 플랫 플크보스까지어 이러면 오히려 타이가 너무 많이 나죠 각성기를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트는 노렸네요 여기에서 한 방이 중요한데 자 이럽션 아오오오오오오 어, 그 와중에 b t 는자 그래서 월으로 어, 살아서 쉴드 버티고 마지막 시간! 시간이!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스 아니! 2타적! 이타적이타적까지잡았어 이거 심내 잡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버스트가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심내 계속 꺼라! 네 지금 찰나의 순간에 지금 수 킬을 대속기 때문에 자 심내! 다운! 그 다음! 그 다음! 어 이거 지금 디또이 그 마토 마무리가 되죠! 다시 그 또? 정답! 다쿠! 스트 플레이! 자 이거는... 이거는 아, 안, 안, 안 되죠! 아아! 그 그리고 박그론을 일단 똑똑도 선수가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네! 상황이 되면 이제 누구든 물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마력 좋죠 지금! 와아! 5스보리를 보냈고요! 어? 감정?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픽스 지금 불가 날아올랐죠 그냥 뽕뽕뽕뽕 아 네. 이거 데미지 어, 딜 맞출 어, 수 어. 있어요 전담 마고 있습니다 네 피닉스 또날라왔고요 마리리 계속 붙어서 월섬가 2대일 싸움! 써의 아 로망이죠 이거 그쵸? 그리고 마무리까지 네, 불와 이거는 포스 때문에 피닉스 때문에 죽었고요 율법 네. 와 박성기 홀리나잇 썼고요